엽기떡볶이, 계란찜, 쿨피스 다 섭취해버렸다. 87kg 시작해서 한달 가까이 지났는데 85kg라는 게 말이 되나? 니 지금 장난하나? 인바디 기계를 샀다. 8년동안 운동 안하고 대부분의 식사를 배달해서 먹었는데 몸상태가 궁금했다. 근데 좀 놀랐다. 체지방은 당연히 고도비만으로 나왔는데 골격근 량이 보통 이상이 나왔다. 인사를 왜 하는데... 얼른 보라색 밴드에서 더 얇은 밴드로 갈아타야겠다. 니네 상체가 왜 이렇게 기냐? 머리 좀 잘라라. <웃음>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<웃음> 야, 위험하다. 지네 독 있다. 장난치지 말고 빨리 잡아라. 빨리 잡아라. 빨리 잡아라.